터지면 어떡하죠? 터지면... 기획자님도 네. 터지는 거죠, 뭐. 아우, <웃음> <웃음> 거기 이렇게 리본도 하 있잖아. 그거죠 최선이에요. <웃음> <웃음> 세상에 버키를 사는 거예요! 입찰, 입찰, 입찰. <웃음> 입찰이 뭐요 <웃음> 네, 분명히 월드 경영을 했는데 돈이 줄어들었어요. 왜지? 버키를 <웃음> <웃음> 많이 켰습니다, 일단. 꽤 많이 키웠죠? 계속각성계속까지 음, 되겠다 그럼요, 이 정도는 또 기본이다 일단 휘장이 있는 것부터 안정적인에요 <웃음> 일단 휘장이 없나? <웃음> 평안으로 얻었어 <웃음> 너무 흠잡을 때가 없어서 좀 당황스럽죠, 지금? 응 음, 잡으면... 아니, 이거 좀 나중에... <웃음> 음, 이거 강아맞아 하실지, 그래서 요 아 그거 있잖아요 신화 15개 모아서 심연을 아, 갈까 하는데 어떨까요? 좀... 3강까지는 해도 돼요 아상강까지는 네, 3강까지는 안전 강화니까 음. 아유 다 이거 창고에 들어있죠 아 그러면 그거 하나씩 구나네네아 지금. 관리... 네, 가... 지금 고기 쓸 펄이 어딨어요 이거 사면 편한 게 되고 싶어서 써도 돼요?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사실 저도 좀 불편하긴 했어요 저 불편하니까 말씀인데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그하동에서 사냥을 하다가 네. 영지에 가면 네. 좌측 하단에 하단 사냥 중인다가 나오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거든요? 음, 네. 근데 영지에서 나가면 왜하동이 아니죠? 백은 잡혀있는데 <웃음> 지 <지금 웃음> 구형각을 <웃음> 보고 있습니다 <웃음> 구영각을 <웃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미 <웃음> 알고 계셨던 <웃음> 부분들이네요 저희 QA팀에서 제보되는 걸 먼저 취합을 하고요 포럼에 있는 알려진 문제들 다 취합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다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지금도 개이되고 있다, 이 순간에도 네, 혹시 내역 보시면 은 몇몇 개 해결되고 는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 하신 거거 계속 고치시느라고 <웃음> 나도 <웃음> 행복합니다 경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가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본다고요? 가다보면은 생각보다 신경이 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월드경영에 관계 종료가 되요 그러면 90%가 95%로 팔기 승기 깎어요 네! 하면은... 아. 그거는 이제 정말 마이너스고 <웃음> 퇴보한 거고 그렇게 되는 <웃음> 거니요 그러면 만약에 월드경영대못 팔았어 갖고 있다가 다음에 팔아도 시세를 바뀌는 별로 없어요? 거리에 따라서 이미 확정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어서 무조건 갖고 있다가 제일 먼저 파는 게 아, 얘기예요. 내가 나갈 때 95%라도 팔겠습니다 하면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 이렇게 해도 편하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세상에 <웃음> 손절하는 거지 손절 <웃음> 손절 <웃음> 세상에 <웃음> 뭐 자이언트족이 더잘 싸운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런거 없어요. 그냥 황글이예요. 레벨에 따른 황글이 소스로 해드리죠 <웃음> <웃음> 다음에 용사가 되면 이제 그럼 회사에서 용사님이라고 아, 용사님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앞으로 쭉. 히어로. 히로인. 히로인은 뭐? 히로인. 우리 이제 침착맨과도 2차 컨설팅까지 훌륭하게 맞췄다. 등급은 쏘쏘였다 저번 등급은 그럼 몇이었어요? <웃음> 그거요? 그거는 코멘트 할게요. 그거는 좀 그랬어. <웃음> 저, 뭐가 그래?